힘내자는 말은 뭐 너무 많이 그러니까 하지 마 어떻게 말네.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포커스를 맞췄었던 건 억지로 뭘 하려고 하지마에 대한 메시지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 그러면 우리가 이 경계에서 우리가 지금 파고 들어야 될 메시지의 결은 어떤 걸까? 나는 그래서 좀 구석수는 좀더익살스러 표현이나 좀, 조금 더 직관적인 표현들이 단신당. 좀 나와줘야 좀 거침없이 이후에 기대하는 메시지적으로 그 표현들이 직관적인 표현들이 조금 나와줘야 돼 응. 재밌으면서 그러니까 시범단이 되는 거야 응. 우리가 먼저 보여줄게 응. 파이팅이 먼저 보여줄게 어. 너도 우리처럼 할수 있어 파이팅해야지 따라와 어, 괜찮은데? 아, 너도 말... 힘들지 나도 알아 어. 그것도 어. 힘들지 나도 알아 어. 이거 있잖아 잘 몰라 뭔지 몰라? 이거? 알지 아 문제 알아 문제 알아 출근하는 거 바라봐 스튜링이야 스튜링이 이렇게 나와 스크린이 어, 통과되면 어, 그치. 어, 그치 그걸로 가면 되지. 그러니까 글자에 어떤 어, 노래화 어, 뭔가 아, 약간 어? 난 분명 눈을 감았다 떴는데 됐는데? 내일이고.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응, 그니까 그래. 거침없이 가사처럼 살려낸들 생각보다 안, 현실은 안 따라주니까. 예 아, 같이 파이팅해야지를 하는 거 아니야? 아 약간 진짜. 스토리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맞아, 스토리 진짜만의 스토리에 너무 좋다. SNS가 어, 그러니까... 가장 비교하기 어... 너무 좋은 장소잖아, 사실. 근데 가 남들은 다잘 사는 것처럼 해야 하는지. 요즘엔 SNS가 다 사진 유니까 어... 남들 다잘 잘잘잘 사는 거 같은데 좋은 것만 올리잖아. 어, 좋은 것만 올리니까 사람들 거기서 예, 이제 서로 아, 꾸며진 거니까. 꾸며진 거잖아. 그러니까. 거잖아. 근데, 아, 근데 그래. 서로 꾸며진 것만으로 보여주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거지. 와. 약간 스토리 속의 친구들은 다막 이렇게 좋아 보이고 신나 보여. 근데 나는 왜? 아동바둥살아그아동바둥 음. 그, 약간 그런.. 음. 뭔가 이 현실의 아둥바둥. i 일 i 둥 h i 이삶 속의 아일바둥일 i c 이 i 일고 이리 이리 저리 치일 i c h 고일 i 치 h i 일ichi, 일 일ichi, 일아 아고 아고 아고 뭔가 치는 느낌이 날것 같긴 하다. 아고 아고 아고 대 아고 아고 아고 아고 아고 아고 아고 아고 아고 아고 아고 이거 어때 형? 눈이 쾌. 눈이 쾌은 좋은데? 눈이 쾌한 좀비. 좀비 걸음걸이 날 것도. 아 그러니까 춤에 그런 거 갑자기 댄서들이 이제 그런 거 해줘도 약간 좀비 라임. 점핑 m p i n g j u m p 난 pumping이 나도 나도 pumping이 더 좋은데. p u m p 으로 가자. p u m p i n 어 멋있다, 멋있었어. 펌핑. 귀엽고 멋있는데. 이력 해뭐 누다 텐션 업 p u m 텐션 업 p u 텐션 업 p u m 텐션 나 p u 텐션 텐션. 아 펌핑. 좋다, 텐션 p u m 저렇게 풀릴까 이래. 이런... 귀엽다, 뭔가. 귀여, 귀여. 한단고또 예뻐, 예뻐졌다. 예뻐졌다. 너무 귀여, 좀비 p u m 도석순 컴백기. 약간 청중평가단 감, 감성입니다. <웃음> 약간 칠학이 아니었석순 버전 어, 모두 짜라 해 그쵸 체스 약간 요게 나와야 되는데 나 이거 안무가 생각났어 나. 이걸 깐고 아, 형형형 어, 어, 생각났어 어. 봐봐 아, 우리가 막이자야 대형이 자 1번 2번, <웃음> 2번 3번 4번 <웃음> <목소리도> 야, 온다 이거. 야, 아, 무대하고 싶다 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이 이거, 이거, 이이팅해야이이런느낌이잖아 f 이 g h t FIGHTING 파이팅파이 i 파이 f i g 나 t 지 n g f i g h t i 커피 f i g h 피 i n g f 다 g h t 테이크 아 i 피로 음. 아나이 음. 아, 이런 파트가 더 어려운 것 같아 저는. 그래. 한번 다시. 네 들어보... 괜찮았어요. 한번. 들어볼까 한번. 음. 좀더 뭐, 멋있게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아왜 음. 아둥바둥 음. 또왜 이리저리 왜들어볼게 한번. 네. 우린 라니우라 그가 여기, 여기 네, 한 번. 여기? 네한번보 오, 케이우어린 A 린 여러분의 i 석 g A f i g h t i n fighting. fighting. fighting. f i g h t i n i g i g i g f i g i n f i g h i n f i g h t i i fight i 딩 i fight i 딩 i fighting i fighting, fighting, fighting. 어보죠그 맛이 so v i 한 템포 쉬고 물한 모금 마시기 네한 템포 쉬고 물한 모금 마시기 응한 템포 쉬고 그냥 막톤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진짜 그냥 딱 한 템포 쉬고 물안 먹어 마시게 자 여기 있어 비타민 A B C 어려워 어려워 역시 이런 노래 더 쉽잖아. 어렵지 부석순의 첫 번째 싱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 부석순 저희들의 앨범이 나옵니다 많이 기다리셨는데 파이팅 해야지로 여러분들께 화이팅을 가져다 드리면서 최고의 응원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해야지! 파이팅 해야지! 파이팅 해야지! 나나나나나나 yeah. 음. 파이팅! 어 파이팅! 해야지! 파이팅! 들어볼게요 파이팅! 파이팅! 도도도도 왜 아둥바둥 오호. 우 음. 어린 여러분의 부석순. 들어올게. 음. 음. 아, 우가좀 아쉽다 나는 계속. 어린 여러분의 부석순. 들어볼게요. 어. Don't, don't don't give it up never give it up y a h 알겠지? 오케이. 아. 파이팅. Don't give it up never give it up y a h 잘했지. 그친가? 응 검정색. 잘했어? 열심히 파이팅했어. <웃음> 좋아 좋아 좋아. 볼 왔지. 이게 다두개중인데 너를 위한 거라. 으하하이으하하동으랗게 <웃음> <웃음> 부르면 돼. 하 으하하하. 으하하하. 으하하하. 으하하하. 으하하. 으 오케이! 하야 으하하. 으하하. 으하하하. 으하하. 으하하. 으하하. 어하하으하 딱 보여줘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j a Haja. Haja. Haja. Haja. h 해야 a 해야 j a h 게 j a Haja. Haja. Haja. Haja. Haja. h a j 야. 아뿔싸 일어나야지 아침인데 눈 감았다더니 해가 중천네. 우린 우린 자, 이어폰 껍은 점프. 필요해 모두 다 텐션업 빰배. 들어볼게요. 해야지. 해야지! <웃음> 좋아 좋아 몇 해야지! 어0 0개아잘나보여어왜 어? 이렇게 잘나보이는 거야? 스토리 속에 잘나보겨 감정이 들어갔어 지금 그렇지 <웃음> <웃음> 아 오늘 너무 좋았어. 오랜만인데 우리? 아 오늘 좋았어요 어. 자 오늘 할 노래는 우리의 이제 아침 점심 저녁 중에 점심에 들어갈 노래죠 이게 음 그럼 음, 노래 제목, 런치 어때요 런치 런치 런치 점심 식사 같은 느낌인 거죠 오 어, 런치. 아, 런치 괜찮은데 먼 어. 우주에 있을 멀티버스에 너와 함께하는 나의 런치 그렇지 어. 이지훈의 설명이 굉장히 완벽했어 멀티버스지 우리 세 명의 이 호화로운 런치 어. 함께 즐겨보지 않을래 어때 그렇지 그렇지. 밥 잡수었어. <웃음> 식사는 잡수었어. 약간 어? 너한테 런치를 배달해주러 가는 거야. 어, 딜리버리 이런 거괜찮데 딜리버리. 어. 어. 너의 어느 행성인지 모르지만 그거를 찾아 이제 배달을 떠나는 거지. 너와 함께 점심을 먹으러. 약간 노래 관련된 거를 재료 손질하듯이 하면 어때? 음. 노래를. 하고 뭐 가사를 손질해서. 어나 <웃음> 어, 어, 이거 좋은 거 같은데. 약간 네네. 그런 그래서 다른 멀티버스에 내 목소리를 들려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점심시간 약간 그런. 아 음가 음식. 우리.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되면은. 네, 좋다 좋다. 네, 이게 노래를 준비하고 네. 가사를 손질해서 뭐 멜로디를 뭐, 입혀. 어뭐 멜로디 뽑아내면 뭐 약간 뭐 그런. 멜로디를. 어뭐 있다 어. 야 멜로디를 뽑아내면 파스타가 되는 거네. 가사를 손질한다 좋다 멜로디를 구워내면 오! 신하다 아이디어 하나 저기 뭐 어. 점심 같이 먹을래요 이런 멘트 하나 어. 하고 어. 마지막에 나쁘지 않을 것 같은 느낌 어 좋다 음이 노래 위에다 이, 이거 어떻게 말로 설명 안 되나 치는 <웃음> 어떻게 말로 설명 안 되나 <웃음> 아 좋아 어잘 치는데 그러니이거어이거게뭐게이거 뭐, 이거, 이거 말로 표현안 <웃음> 이거, 이거, 이거, 돼? 게 양념 친다. 렇게이이이거이거 약간 <웃음> 해이 아,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이렇이이렇이이 이렇게 이이 이렇게 이렇게 이이이게이게이이 이렇게 이렇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 그러니까 멀티버스도 당연히 너일 걸 알아 이런 뭔가 확신적인 느낌. 문 앞에 두고 아, 뻥쳤 <빵> 아. Just <웃음> give <웃음> 아, 너무 게너어 노래가 되게 쿨해 막 엄청 귀엽게 막서 선수 보면서 엄청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다 꾸며놓고 마지막에 그냥 문 앞에 딱 두고 가는 거지 <웃음> 아 너무 귀엽다 이거지 <웃음> 이거다 <웃음> 어 이거다 멀리 있는 누군가는 어찌됐건 내가 열심히 준비한 음악을 선물한 어. 거잖아 그렇지 <웃음> <웃음> 너무 위트 있는데 감동적이야 <웃음> 야 이거 승관이가 아, 약간... 아, 아, 문 앞에 두고 할게 아, 진짜 미쳤다. 그러 따뜻하게 전해줬다, 약간 식지 않고 전해준 약간 이런 것도. 와. 좀... 오. 아, 오. 좋다. 아, 아 너무 귀엽다. 와 이런 소재가 있었나? 그러니까 요리까지는 있었을 것 같은데 배달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 좋아. 니 구석순이라서 여기까지 가는 데서 약간 이쁘, 귀엽게 잘 그러니까. 소화되는 것. 같아. 그래. 와 어, 너무 아와 어, 진짜 좋다 아 일단 이철 아, 방향이 잘 풀렸다 진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던지다가 이렇게 가와 근데 이거 한 방에 픽스 각이다 이거 어, 진짜. 어, 진짜 너무 잘났다 <웃음> 어 정말 어, 잘생겼는데 이게 약간 배경을 쓰면서 약간 토지를 닦여 <웃음> 유난이 살아나네 고생 고생 <웃음> 고생합니다 <웃음> Good thing it's already in your head. Wow, yes. Yeah, good sign. It feels right. Been a long day, but it's okay 'cause it's up a n e n You will be, be here with me n d t do Oh, I I just wanna be here tonight, so I know I mm -hmm. that one. I know I do d t do do d do do do n d to wonder t h l e t s g o 사실 개인적인 바램으로 영어 제목은 7피 m 을 가더라도 음. 그 한국 제목은꼭 7시에 들어줘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웃음> 7시에 <웃음> 들어 줘 어, 그게 제목이 좀 많이 끌려 음. 아, 너희 비슷한. 파이팅해야지. 런치 일곱 시에 들어줘. 너무 좋다. 너무 메리트 있어. 어, 너무 다 괜찮다. 아, 너무. 그래서 저녁 시간대로 한 거구나. 너희들. 어. 아 아침 점심 저녁이니까. 어, 진짜, 진짜. 그러니까. On, I 하루를 보냈던 약간 그런 단어로 쓰 그러면 약간 걸, 알려줘 너 오늘 뭐 약간 예를 들면 일어나기 힘들었겠지 약간 그렇게 들어가야 되나? 네. 그럼 우리 어. 파이팅해야지 연관되는 음. 그렇지 런치도 연... 이어지고 어. 다이어좀 좋겠다 너의 시작부터 끝까지 궁금해 침부터 음. 음.